짜어떻아 자, 아, 어! 됐다! 아, 봉 아, 아, 금 아, 서운운짜지지 어! 왔다! 올라왔다! 올라왔다! 내려 아, 내려 아, 이캐아 괴물 저저 저, 보이시죠? 쟤들이 SCP-3008이에요 낮에는 아주 온순하죠 하지만 밤이 되면 야수를 변한답니다자 일단은 내 친구 봉블럭스가 있다는데 봉블럭스퀴벌러 보러 봐야지 H키 누르면 야봉블럭스 내가 여기 집 찍고 있게 빨리 와봐 어, 어! 알았어 여기야 봉블럭스 일단은 너는 음식을 좀 구해와 어. 아니 요새로 만들어버릴게 만들기 말아봐 아나 속고만 살아있니 오케이 좋았어 이 정도면 녀석들도 못 올라오나 아, 올라오려나 너무너무 너무 낮지 조명 조명 조명 갖고 와 여기다 설치하고 밝은 조명 필요해 밝은 조명이 그래 됐고 오케이 이제 이제 조심해 올때다 됐어 우리 아지트를 만들어야 돼 요새들 먹을 걸 챙겨왔지 아이디어 시키는 데다 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 됐다! 됐다! 못 올라오겠지? 됐어 됐어! 됐어 이제 안전해! 자지마 아! 어! 됐다! 예! 커봉아 지금 무서운데? 자지마아 일단은 아! 에너지 좀물좀 좀 먹어야겠다 어 이제 나 살만하네 주변은 잘봐복블락스 이놈들이 어디나 탈지 몰라! 오! 어, 왔어! 왔어! 이 녀석 왔어 지금! 우리 밑에 있어! 전부! 밑에 있잖아 지금! 아, 어, 어, 조심해, 공방아! 걱정하지 마, 내가 튼튼하게 만들었어. 야, 야, 이리 와봐. 야, 이리 와봐. 어, 야. 어, 아, 아, 왔다, 올랐다, 올랐왔다 내려가, 내려가. 올랐어, 어. 여기를 더 넓혀, 더 넓혀, 더 넓혀. 비켜봐, 비켜봐, 비켜봐. <웃음> 여기다가 이렇게 못을 나오겠지? 그, 그렇지? 그 봐봐, 못을 나오고 있어 지금. 천장색 때. 하하. 야 점플도 안되지 이 녀석아 아! 아! 아! 뭐야! 어, 뭐? 야야어왜때어어떡해어떡게 <웃음> 저리,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라고! 저길좀 빨대로 잡아! 어이! 야 코모아 미안한데 다음 생에 보자! 뭔 소리야! <웃음> 와 온다! 온다! 온다! 오자라! 오자라! <웃음> 아 됐다+ 됐다+ 됐다 여기를 다 막아버릴 거야 아주 못 올라오게 여, 여, 여기도 벽도 만들자 아이들 엄마 아아 열심히 하라 는구나 그래 내가 이런 거에도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여기를 어너뭐 똑똑하고 다긴거 없어 긴거긴뭐 장롱 이런 거 없나 아 우리 엄마가 이케아 좋아하는데 가지수로많은데살게 없어 이거 맨날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야. 아! 나 올라가 나 올라가 나 올라가 막을 준비 막을 준비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기다려, 기다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됐다 됐다 설마 이 사이로 안 오겠지 이 사이로? 이제는 점프해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 아니겠지 설마? 에이 설마 봐봐 내가 이렇게 막으면 되니까 <웃음> 어때? 야 깁둑! <집도! 웃음> 혹시 보니까 여기다 올려놔야겠다 못 올라오게 됐다 아주 우리가 집을 아주 견고하게 지으니까못 그러니까 오겠지? 응? 와! 아, 왔다! 왔어! 밑에 왔어! 어, 됐다 됐다! 출동! 출동! 오케이 막았고 오! 막았고 잘했어! 잘했어! 그래! 이렇게 하란 말이야 내가 시키는 대로 어 우리 구름다리 만들까? 하늘다리! 저 위로! 좋기하이 좋아 하이팅 야 봉불락스 빨리 와 빨리 빨리 와 아! 뭐야, 저리와빨어와 뭐야 와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쎄? 아... 리블럭스 니가 문 열어놓은 바람에 죽을... 자, 여러분, 저는 지금 플레이어 700명 있는 맵으로 왔습니다. 보이시죠? 와우, 친구들 엄청 많이 있죠? 지금부터는 제가 요새를 안 짓고 남이 지은 집에 한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멋진 요새 안 지어놨나요? 아 됐다. 어, 아, 여기 많이들 계시네요. 어, 요 집으로 할까 요, 요집 괜찮은 거 같은데요? 어는 뭐, 잠깐만요. <웃음> 아유, 죄송합니다. 가려드릴게요. 아까 저 혼자 계세요. 어, 아, 복불럭스 왔어? 야, 복블럭스 이거 좀먹어 으악! 막, <웃음> 큰일 났다. 일단은 나 따라와. 여기 내가 아까 좀 도와줬거든? 문이 어딨지? 문이 없으니까, 그냥 문 열고 들어가자. 오, 야! 너 누구 내 오리지 마, 막 칠했어! 야, 요, 요, 다, 요, 다 들어가잖아! 여기 막아야 될거 아니야, 얘들아. 세워서! 어림도 없다! 아! 인테리어로 지금. 인테리어 할때는이대지금 애들이 한번 제대로안 당해서 그러구나. 여기로 다 넘어온 다니까 아, 야, 그지 말고 코 눌러봐봐. 우리 멋진 집 가서 눌러 살자. 어, 이거 뭐야? 오오오오! 오오오! 우와! <웃음> 형, 이거 너무 한거아니야 야야야, 나 번지야. 아니 형이 잘못된 거지, 뭐하는 짓이야 이게? 아, 나 얼마나 먹었는지 배터 봐봐. 어, 아, 나, 알았어. 나 이만큼 줬고, nope. 이만큼 친기 아니라 형이 준 거야. 어? 이거 도 고수 집이지? 잠깐만 들어가도 될까요? 문이 열려 있네. <웃음> 여기 지금 얘네 집인가 보다야. 고수가 한집 없나 고수? 어? 뭐야? 어? 와, 저거 뭐야? 야, 이거 파쿠르 집이야, 파쿠르 집. 잠깐만, 올라가보자. 우와! 그렇지! 우리도 처음에 이렇게 만들었었잖아, 그치? 그치? 우와, 이 사람 봐. <웃음> 야,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 <웃음> 오, 오, 오, 오, 오, 우와, 대박! 야, 이 사람 집주인 오기 전에. <웃음> 우리 집도 좀 이렇게, 어? 좀 같이 좀 이렇게 꾸며놓자. <웃음> 어? 정말 다이와 아! 여기 의자까지 만들어놨어 와이 사람 대박이다 <웃음> 와 여기 모든 정경이 다 보여! 대박! 이도 풍굿에서 마시는 여유 있는 물 한잔 야 봉블럭스! 어! 거봉아! 한잔 하자 어 그래? 우리의 멋진 집을 위하여! 위하여! <웃음>